안녕하세요. 별빛 드라마입니다. 3남매가 용감하게는 이제 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마무리가 될수 있을까요? 먼저 통쾌하고 속이 시원한 장면이 나와야겠지요. 조남수, 오희은 같은 악당들이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나쁜 짓을 벌이기는 했지만 무조건 악당으로 몰아가기엔 애매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맞습니다. 장영식입니다. 장영식도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조남수 오희은 같은 인성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들이랑은 다르죠. 장영식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새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고 어머니도 보통의 인물은 아니었죠. 물론 그런 이유로 장영식이 저지른 나쁜 짓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영식은 장지우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타고난 인성은 적어도 악당은 아니어서 조금 측근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엄마가 그림을 짓지 않았다면 유학도 갔다 오고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멋진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오해로 인해서 비뚤어졌고 그 오해는 결국 이상준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주었죠. 이런 장영식과 이상준이 극적으로 화해를 해야 이 작품의 행복한 결말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남은 이화에서두 사람의 내용이 어떻게 풀어져야 좋은 마무리가 될수 있을까요? 현재 이상준은 독립영화를 제작 중입니다. 작품의 기획안을 보면 주인공 이름부터 장영숙이죠. 장영숙이 아이를 바꿔치기 하면서 생기는 일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상준은 이영화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갔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작품을 통해 장영식에게 쌓였던 분노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겠다는 의도일 수 있는데요. 이상준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화가 나고 분통터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작품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상준이라는 좋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소위 복수를 하려는 것에는 제작진분들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이상준이 무조건 내 복수를 위해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이상준의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옹졸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상준은 왜 이런 스토리의 영화를 만들려고 고집했을까요? 작품의 좋은 결말을 위한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준은 먼저 장세란에게 영화에 출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단순 엑스트라가 아닌 조선원 원장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했죠. 그러면서 오디션에 참가하라고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상준이 엄마에게 본인을 속였던 것에 서운했던 마음을 표출하기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장세란의 젊었을 때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세란은 출연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김태주도 깜짝 조연으로 출연하죠 또한 이상준 본인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장영식도 출연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장영식은 지금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상준은 장영식에게 벌을 주기 위해 굳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두 사람의 화합을 위해서는 장영식이 이상준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니우치며 사과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 장면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죠. 장영식이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반성할 때 결국에 이상준은 따뜻한 미소를 보이며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상준은 장영식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진짜 용서받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영화 같이 찍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장영식은 당황하겠지만 이미 김태주와 장세란도 출연하기로 되어 있으니 장영식도 잠깐의 엑스트라 정도로 출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상준이 계획한 영화에 이상준, 김태주, 장세란, 장영식 모두가 출연해서 화합을 이루며 아름답게 결말을 맞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상준과 장세란 그리고 장영식의 아름다운 화해와 3남매의 가족들의 행복한 결말을 바라신다면 별빛탐구 드라마 리뷰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